자 에리바 드디어 오늘 픽업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수입한 카라반을 가질러 왔어요 제가 지금 세대를 했는데 와 대박! 상태가 뽑기 또 대박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새롭게 가져온 모델이 요거 칼라이트 그 다음에 체트햄 요거 에리바 이렇게 세대를 수입을 했고 어 손꼽아 기다렸던 에리바도 생각보다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얘도 쿠션도 거의 깨끗하고 요 가구 정도만 이렇게 조금 손을 보면 될것 같고 내부도 그렇게 손상된 것도 없고 깔끔하게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에리바 드디어 오늘 픽업하는 날입니다 도색도 끝냈고 수입한지는 꽤 됐는데 늦게 가지고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루프 천가리를 하느라고 독일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싹 다시 오늘 작업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제작을 해서 에어로 받아서 지금 청가리를싹 이렇게 깨끗하게 어 작업을 마쳤는데 요 작업이 꽤 어려운 작업 이더라고요 쉽게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작업이 됐었고 그래서 수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작업을 마쳤고 어 내부 컨디션은 저번에 수입했을 때 한번 영상 보여드렸듯이 상태는 꽤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거의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어차피 뜯을 수도 없습니다 에리바는 워낙 견고하게 잘 만든 애들이라 그리고 요 침실 부분도 그대로 사용을 할거고요 아마 요 싱크부분만 다시 제작을 할 거고, 고민 중인 거는 이 벽면, 이 벽면을 그대로 사용을 할지, 분위기에 맞춰서 캐몬의 스타일로 그렇게 좀 안락한 느낌을 줄수 있게끔 작업을 할지, 그거는 이제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걸좀 계산을 해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옷장인데,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사용을 할까 해요. 뜯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외관 색깔을 가볍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렌지 톤으로 투톤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가지고 왔던 화이트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에리바는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줘야 예, 예쁩니다 자 이제 가지고 가서 리스토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차에 달았습니다 결착을 했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또 색깔 달린 거 달리니까 또제 차에 이렇게 또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출발할게요.